대한민국 게임 시장 비디오 게임 3.7% 온라인 모바일 게임 합산 81.7%를 차지하는 시대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우리는 일본처럼 닌텐도 게임기 같은 걸못 만드나? 대한민국에는 콘솔이나 콘솔 게임 혹은 e a 나 락스타 같은 게임을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지금에는 모바일 컴퓨터 가릴 것 없이 게임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게임발전은 언제부터인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를 거치며 PC 보급률이 급증하게 되었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콘솔기기를 갖는 문화가 형성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정치 사회, 언론을 가릴 것 없이 다굴빵 맞는 게임업계에 콘솔기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나 유럽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콘솔 문화일 때 대한민국에서는 혼자의 방에 스타크래프트,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으로 온라인상의 유저들과 만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콘솔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 자체가 없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콘솔 문화가 잘 발달했던지라 락스타 EA, 에픽 게임즈, 유비소프트 등 다양했습니다. 게다가 서양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시장이 컸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작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 콘솔 게임을 개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한글화가 되는 게임이 주요 게임을 제외하고 많이 없다는 것은 시장이 작아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의 근로시간, 지금이야 회사의 경우는 52시간제나 유형근로제나 탄력근로제로 바뀌어서 시간이 늘어났기는 했습니다만 콘솔을 가지고 게임할 시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는 자동전투를 가진 게임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다음은 콘솔을 제작한 역사가 많이 없습니다. 닌텐도의 첫 게임기가 무엇이고 언제 나왔을까요? 1980년 4월 28일 휴대용으로는 게임 앤 워치 1977년 6월 1일 가정용으로는 컬러 TV 게임 소니는 1994년 12월 3일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왔고 엑스박스의 경우에는 2001년 11월 15일에 처음 발매가 되었죠. 물론 대우전자에서 MXX를 기반으로 1985년부터 제믹스원이라는 게임기를 발매했지만 이것을 가진 사람의 정보가 많이 없고 대우그룹이 IMMF로 말아먹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게임파크에서는 GP3이라면서 2001년 콘솔기기를 발매했지만 서드파티의 소프트웨어 개발 부족으로 망해버렸죠. 비디오 게임, 즉 콘솔 게임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개발했던 곳은 네오이즈 산하의 펜타비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해체되었죠. 지금은 네오이즈의 로켓 스튜디오가 콘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콘솔 개발을 살려내기란 첩박한 땅에 별을 심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플스 엑스박스를 이길 국내 콘솔이 나온다? 절대 불가능하죠. 즉 콘솔을 살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인 피망의 레이시티, 아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바가 아니고요. 배트필드 온라인을 즐겼고 넥슨에서는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2, 서든어택2,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오픈베타를 즐겼으며 기타 사이트에서는 워록, 스키드러쉬, 캐로로팡팡 아이언사이트 등등 여러 게임들을 접해봤고 즐겁게 게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게임을 즐길 것이 없고 흥미가 없어서 스팀이나 에픽게임즈, 유비소프트 등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게임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 플스, 엑스박스와 같은 콘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시리즈 S가 등장하고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며 각종 게임 규제로 대한민국 게임 시장을 죽이는 것보다는 인디게임이나 콘솔 게임 제작사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며 서든어택트로 보았듯이 대한민국의 게임사의 신뢰가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콘솔 자체 개발은 살릴 수 없지만 콘솔 게임 제작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게이머가 외산 콘솔이나 비디오 게임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게이머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을 대한민국 게임 제작사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